자, 우리가 크레이트 리드, 인서트와 셀렉트를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 시름 놓으셔도 돼요. 덜 중요한 것들이 배우거든요. 자, 업데이트 수정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제가 하고 싶은 것은 id가 1인 행의 타이틀을 sql write3로 바꾸고 싶어요. body도 sql w r i t e 3 i s 땡땡땡으로 바꾸고 싶습니다. 자,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업데이트라는 sql 문이에요. 자, 업데이트 뒤에는 표의 이름이 들어갑니다. 자, 그리고 그 뒤에는 셋이 들어오고 셋에는 여러분이 바꾸고 싶은 컬럼에 들어갈 값이 들어옵니다. sqlite3 이렇게 하고요.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body도 바꾸고 싶잖아요? 자, 그러면 body라고 하고 그리고 sqlite3 is...이라고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. 뭐냐? 여기서 여러분이 실행을 해버리면 큰일 나요.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. 왜? 여러분이 외어문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 모든 데이터가 다 바뀌어버려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외어문을 지정하셔서 i d 가 1이다 라고 하는 어그 범위를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. 정말 정말 중요하고요. 업데이트! d e l e 는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아주 데인저러스한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업데이트, t e d e l e 할 때는 항상 정신을 집중하셔야 됩니다. 자 실행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밑에 잘 실행됐다고 뜨고요. 자 제가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SQL Write 3가 title과 body에 반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우리가 업데이트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할 것은 삭제 기능입니다. 업데이트와 함께 삭제 기능 굉장히 위험한 기능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, 사용하셔야 될 중요한, 위험한 명령어입니다. 자, 저는 id가 3인 오라클을 지우고 싶어요. 자, 그럼 어떻게 하냐. delete. 이번엔 from이 들어갑니다. 업데이트는 from이 없었죠. 자, t o p i c 이렇게 하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이 실행하시면 큰일나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 남의 인생도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웨어를 넣으세요 id는 3이라고 하면 id가 3인 행을 삭제할 것입니다 자 실행했고요 자잘 실행됐다고 밑에 떴죠 자 그리고 리로드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id가 3인 행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데이터베이스 게의 사칙연산이라고도 할수 있는 뭐요? Create, Read, Update, Delete 이네 가지 명령어들을 모두 섭렵하셨습니다. 뭐 해야 돼요? 와 축하드립니다. 진짜 축하받을만해요.